동티뷰 안녕 오늘도 윤생하고 재밌는 장면 한번 촬영해 보자고 요즘 깨끗하게 차를 세차를 해도 금방 황사에 또 미세먼지에 또 요즘 같은 계절엔 꽃가루와 나무 수액에 그냥 운전하기엔 앞이 너무 좀 뿌옇고 지분하지 그러다 보니까 워시액을 이용을 해서 닦아낼 수밖에 없는데 워시액 스위치를 잠깐 작동을 시켰더니 워셔액이 나오기 전에 와이퍼가 먼저 움직여서 유리에 묻어있는 그 각종 오염물을 쓱또 어떨 땐 드드득 소리까지 내면서 훑어 지나가고 약간의 시간 차를 두고 워셔액이 나온단 말이지 일단 해보자고 눈을 보는 게뭐 빠르지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작동을 시켜볼게. 맞지? 이러다 보니까 각종 오염물이 쏟아지면서 유리에 잔 스크래치를 만들고 와이퍼의 고무 부분도 손상을 주게 되는 거지. 동튜브. 그래서 오늘은 유리와 와이퍼의 손상을 좀 줄여주고 또 장착도 쉽고 거기에 가격까지 아주 착하고 저렴한 바로 이거 어, 워쉑 체크밸브. 바로 이거. 이게 가격이 음, 300원이야. 300원. 바로 이 작고 가격까지 착한 이 체크밸브. 장착 방법과 장착 후에 변화를 한번 보여주려고 해. 이렇게 작은 체크 밸브가 어떤 기능이 있을 걸까? 말이 꼬였네. 어떤 기능이 있을 걸까? 어떤 기능이 있는 걸까? 다시 찬양할까? 액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반대쪽 방향으로는 역류하지 못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체크 밸브야. 그럼 이윤승이하고 함께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번 시작해보자고. 우선 본넷을 열고 일단 어떤 게워시 라인의 호스인지를 찾아야겠지 보통 워시 워싱 라인은 워시액이 담겨져 있는 통에서 한 가닥으로 시작되다가 워시 노즐이 두 개로 분리되기 때문에 중간에 두 개로 분리되는 지점이 있어 한번 보자고 이게 이제 워시 라인인데 이렇게 한 가닥으로 이렇게 시작되다가 노즐이 두 개니까 봐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이 지점에서 이제 분리가 된다고 그렇 그럼 이 체크 밸브를 어디다 달아줘야 될까? 바로 이렇게 분리되는 지점, 바로 직전. 뭐 여기나 이 정도. 뭐 구멍이 있으니까 한이 정도에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체크 밸브의 특성상, 아까 화살표 아마 좀 봤을 거야. 하얀 부분이 물이 나가는 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되겠지 흐름방향이 이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래야 저 노즐을 통해서 물이 뿜어져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을 한번 해보자고 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마음에 드네 일단 뭐이 부분이 이렇게 가위로 쉽게 잘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흐름방향 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끼워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작업되면 끝 간단하지? 이제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작동을 해 보자고 윤생이 원한 대로 잘 작동이 되네 그냥 아주 간단하고 쉽게 끝냈는데 왜 자동차에서 사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가격이 싼이 조그만 체크 밸브가 앞유리에 스크래치도 방지하고 와이퍼의 손상도 막아주는 아주 실용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 한번 우리도 이용해 보자고. 동티뷰, 수고했어.